드론 촬영을 시작으로 지금은 가상현실 체험이나 콘텐츠 개발 등 기술을 확장해 전국은 물론 해외 진출도 준비하고 있을 만큼 무한 성장 중입니다. 음, 음, 음. 이, 이, 이렇게 거기서 얘가 드론의 움직임이 될 거죠. 네네네네네. 네, 네, 네, 네, 네. 이렇게만 받아왔어요. 실제로 어. 같이 해보질 않아가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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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단 자청비의 일대기가 아니라 자청비를 주제를 통한 제주의 자연과 제주 메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드론 아트와 저희 컨텐츠로 같이 녹여내는 형태로 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컨텐츠의 주제가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진강현실의 컨텐츠로 일단은 프로토타입으로 먼저 시작은 했으나 야간 문화 컨텐츠를 일환으로 계속 발전을 하려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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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꽃 드론까지 이번에 결합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군집 드론쇼는요, 속도가 굉장히 느리면서 어, 모양을 그리는데 유성효과를 내려면 이 다섯 배 빠른 드론을 어, 군집 기술을 통해가지고 컨트롤 서로 충돌되지 않게 어, 원하는 그 각도와 원하는 속도를 내야 되는 기술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도되지 않았던 기술이기 때문에 어, 굉장히 이제 오늘 보여주는 기술 중에서는 고퀄리티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이번 공연 자체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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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현실이 아니라 아, 무언가 데이터나 더 추가된 컨텐츠들이 아, XR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더 풍부하게 아, 시각으로 다가오는 기술을 말합니다 XR 기술과 그리고 드론의 군지 운영 기술 그리고 그것이 오프라인 공간과 만났을 때 아,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와중에 아, 제주에 이런 지원 사업이 아, 기관을 통해서 나오게 됐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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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. 과연 어떤 공연이 펼쳐질까요? 역사, 신화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프라이 아틴 제주! 출발! 로디스! 로디! 액션! 그 여자아이가 바로 동경의 신, 전비를 넣어요.